단말 퍼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쪽을 누르시고 편집용지,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시고 위쪽 1 아래쪽 1 왼쪽 1 10, 오른쪽 10을 주겠습니다. 머린말 0, 꼬림말 0을 해주시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색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쪽 탭에서 쪽 테두리 배경, 배경 탭을 선택해 주시고 그라데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색은 하양을 해주시고 색상 테마에서 기본의 하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끝색은 색상 테마에서 오피스 노랑에서 비슷한 색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원형 2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설정 이제 글상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입력 탭을 누르시고 가로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드래그해서 블럭을 씌워주시고 글꼴은 휴먼 둥근 헤드라인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6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선이 안쪽은 얇고 바깥쪽은 굵은 이중선이기 때문에 네모 점선에 흰색 하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선에서 종류를 얇고 굵은 이중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약간 연한 초록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연한 초록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이제 가운데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커서가 왼쪽 위에 있죠. 글 상자의 오른쪽에 커서가 안 오면 네모 점선에 흰색 화살표 모양이 될때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글자처럼 지급을 체크해 줍니다. 설정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커서가 위에서 깜빡이는데 한 줄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아래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쪽 탭에서 다단 설정 나누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줄이 위의 줄과 아래 줄로 나뉘게 되죠. 이제 단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단 위에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 셋을 선택해 주시고 구분선 넣기를 체크하시고 점선이기 때문에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양쪽 정렬을 해주시고 글꼴은 HY를 적어주시고 밑에서 HY 얕은 샘물 M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5, 진하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문제를 적어주시고 엔터. 위에 줄과 아래 줄에 빈 줄이 있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더 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이죠. 입력 탭에서 표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고 여덟 줄 아홉 칸을 만들어 주시고 글자처럼 지급이 체크된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블럭을 씌워서 블럭을 씌울 때는 칸의 왼쪽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첫 번째 칸의 중앙에 마우스 모양이 I자가 되면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바꿀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안쪽에 흰색과 회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키보드에 C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 배경 탭에서 색을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상단에 보시면 표 탭을 클릭해서 셀 배경색 옆에 하살표를 눌러서 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향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회색인 부분을 범위 씌우겠습니다. 추가로 선택할 때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상단에 셀 배경색에서 회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글자의 모양이 옆으로 가지 않고 둥글게 가기 때문에 글맵시로 만들어진 글자죠. 상단에 입력, 글맵시, 글맵시 아래 글자가 아니라 위에 그림을 클릭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글꼴은 휴먼 매직체를 선택해 주시고 글맵시 모양은 위로 넓은 원통을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이제 커서가 있는 위치에 글맵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글맵시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X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되죠. 커서가 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글맵시가이칸 안에 만들어진 거죠. 아래쪽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커서가 아래쪽에서 깜빡일 때 엔터 한번 쳐주시고 컨트롤 V로 알아맞춰보세요를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글맵실를 더블클릭 해주시고 글자처럼 지금 채우기에서 초록색이기 때문에 면색을 비슷한 초록색으로 선택해주겠습니다. 설정 이제 가운데에 정렬하기 위해서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커서가 깜빡일 때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글맵시의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되면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면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줄여주시면 간격 조정이 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오른쪽 빈 공간을 클릭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오른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양쪽 정렬을 선택해 주시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 두번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글자를 블럭 씌워서 글꼴은 함초롱 바탕 글자 크기는 1 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자물쇠 그림을 넣어 주겠습니다. 커서가 아래쪽에 깜빡이게 해주시고 상단에 입력해서 그리기마당 자물쇠를 입력하시고 찾기 자물쇠 1을 선택하시고 넣기 적당한 크기로 그림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엔터를 계속 눌러주시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로 열쇠를 적어주시고 가로 열쇠에서 모양 복사를 하겠습니다. 상단의 편집에서 모양 복사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다 복사를 선택하시고 복사, 세로 열쇠를 범시우시고 모양 복사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를 두번 입력해 주시고 글자를 모두 입력해 주시고 다시 모양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편집에서 모양 복사.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다 복사를 선택하시고 복사 글자를 범시워서 위 다시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에 그리기 마당에서 자물쇠 2를 선택하시고 넣기 적당한 크기로 그림을 넣어주십시요 적당한 크기로 그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상단에 입력 문자표를 선택해 주시고 문자표 정각 기호 일반이 아니라 정각 기호 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숫자 동그라미 1을 찾아 주시고 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해서 문자표 문자표를 누르시고 1을 선택하고 넣기 클릭해서 문자표를 계속 입력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 Ctrl F10을 쓰겠습니다. 3을 선택하고 넣기. 클릭해서 Ctrl F10. 4를 선택해서 넣기. 이렇게 숫자를 쭉 넣어주겠습니다. 숫자를 모두 입력해 주시고 왼쪽 위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블럭을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표셀 속성을 누르시고 셀에서 세로 정렬 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설정 글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8로 해주겠습니다. 위아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줄여서 표와 높이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